오 민규 땡 아, 예. 민규 땡땡오 뭐야 저자 자한번 기회입니다 맞아 맞아 맞 도전 승관의 샘블리의 도전기 1분 치초 챌린지 음. 그냥 뭐 멤버들의 클로즈업 사진이 나올 텐데 네가 누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세번 정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알았어 두번두번 알았어 두번 두 번. 두두 번. 번. 시작 오오명호 오우주인줄 오, 알았어. 오 민규. 땡 아, 예. 민규 땡오 뭐야 저자. 자한번 기회입니다. 도겸 땡, 땡. 오. S 수 오. 자 다음 거. 홀. 와. 으. 민규 땡아 뭐야. 준준 준. 준다 다 조시야 조시야 조시다 준다. 한번 더. 아 윤정환 땡. 승관 땡, 땡! 원우 아아오오어 어? 어, 이거 누구지 큰가? 승관, 승관. 아, 저, 저. 정한 콩가스 아저저 정한 땡아 이거 이거 이거 안돼 안돼 땡 아니야 우지우지 정답 오, 오, 맞아 맞아 오. 이건 뭐야 야 아, 그건 뭐야 아, 야 팔굽신이나 된대 이거 정한 땡, 아, 땡. 아, 원우 음, 너 나? No? 근데 너? 근데 너왜 일곱 줄안 눌러? 어, 나 눌렀는데? 나 해봐. 어차피. 어차 어... 카메라 나올 거야. 어. 눈이 예쁜데? 어? 어? 얘, 여기 눈이 이렇게 났네. 여기 삼국 줄이 이렇게 났다고? 어,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찍은 사진이다 어? 어, 모르겠어. 어? 다한번 찍어봐, 빨리 빨리. 디노 디노 디노 디노. 정답. 디노 디노 디노 디노. 디노 디노. 디노 디노. 정한 정한 정한 정한. 정답. Pensar. 정한 정한 정한 정한. 이이이이 이렇게 큰거 이렇게 큰거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큰거 누구야? 이렇게 큰거 누구야? 근데 아, 누구지? 이렇게 이 사람 얼굴 작은데? 오 그래? 아 누구야? 크게 나왔네. 네 그렇죠. 오 번호 땡땡. 한번더 기대했습니다. 민규. 정답. 아. 이거 뭐야? 뭐, 뭐야? 도넛이야? 세골이야? 아 여기 여기 여기 버머니버버 버머니. 아, 버머니. 정답. 정답. 오 맞췄어. 어? 대박. 너무 쉽다. 부끄 부끄 부끄 부끄. 순간 승간아 도겸 토겸토겸토겸토겸겸 정답. 오 마지막. 야 잔. 와이손 예매한. 약간 뜯어. 잠깐만. 뜯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가? <웃음> 호랑이. 찍으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어디>? 찍... <웃음> 여기 거든 지금 <웃음> 이렇게 딱 맞춰주면 안 돼요? 한번 각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두 개가 틀리아두개중 열한 개맞 어, 많이 맞췄는데 일분치일분치초 11초... 네. 넘긴 것 같아요. 그 승관 실패. 아, 다음에는. <웃음> 네좀더잘 맞춰보는 걸로 다무친다보죠?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아무도 안 하고 잘할 수있다 생각했는데 애안하 이게 좀 은근히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데가 나오니까 팔꿈치는 좀. 조금 힘들었다고 리팔꿈치 본인 팔꿈치인데 제팔꿈치는 몰라요 팔꿈치를 볼 일이 없으니까 디노 눈도 은근히 헷갈려 아디노 헷갈려 코코 우지 형 코였는데 정한이 코는 헷갈렸고 아 되게 되게 그렇네요 좀 이거 이거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번호님 맞췄잖아 나는 이게 턱보만 솔직히 보면 좋거든 근데 문제 그게 아니라 약기능하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그게, 이게 이게 탈이 이렇게 생긴 건가? 아 핫도든가 미안해. 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1분 제일 1분 7초 챌린지 끝. 끝! 정확히 1분 7초 안에 제가 10문제 이상 맞췄는지 보고 성공 실패로 해주시면 되겠습요 너무 웃겨 성공 실패 영상 두개다 <웃음> 찍어봤어. 두개다 찍어봤어. <웃음> 아니, 아니 그럼 아, 일단은 그냥, 성공도 그렇다. 따고 실패도 가져. 그래, 자, 그래, 그래. 자, 자, 자, 승관 선물리에 성공. 감사합니다. 자, 지승관이가 아, 아, 네. 아. 멤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아 근데 전 너무 기본적 기본이었어요 저는 뭐 어, 이런, 이런 게 뭐, 네, 뭐 미션이라고. 네.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1분 7초 체인지 누가 될지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 실패거든, 실패. 실패, 버린. 실패 따지 와, 야 승관 죽을 못 맞추고. 아, 아, 이거 아쉽다, 진짜 멤버들이. 이거를 약간 다 맞췄는데 시간이. 아, 좀 아쉽다. 둘이 틀려줘야 돼. 어쨌든 또. 승관, 실패! 아, 다음에는 네, 좀더잘 맞춰보는 걸로. 아, 잘못 친다고.